생각링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이스타일스입니다. 다음은 예터 어린이 공원 입구입니다. 정면에 완전히 장착한 후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입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시민 여러분의 관광을 위해 전국 최초 비말 미세먼지 등을 90% 이상 제공한 폐판까 단지입니다 다음은 가바키라스 1차입니다. 가덕다음 달산초등학교입니다. 세상의 세상을 하의 엑스포. 2030 부산 세계 새로운 엑스포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보자는 구현동입니다. 다음은 동원 로얄뷰크 2차 아파트입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동 로얄 듀크의차 파세입니다. 동희 의료원은 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관절척추질환 및 재활치료를 잘하는 양한방 협진 병원입니다. 하차입니다.